안봐도될것 같은데, 아니야 전나야 이게 봐봐야. 이... 왜? 아니... 이... 뭐고... 아... 어. 아 예, 우. 우. 올라서 찍으면박아야 돼. 이거 온성구에온 거야? 이거. 이거... 근처에 다 공사장이래. <웃음> 야, 이거 손 다치는 거 아니야? 아 형, 이 정도 망치질로 손 다치면... 야, 나... 나 다쳐. 웃어서 못 해. 망치질 길이가 안나올것 같은데? 아, 어 아, 그럴 수도 있겠네. 어 아까 그 작은 게 그나마 맞아. 여기 도 여기 되는. 몇점 맞죠? 아, 왜안맞아뭘 보고 자른 겨 이거 보고 자랐지. 아 <웃음> 진짜. 줘 봐. 아, 이니 저게 더나아 이거 이거 더 이거 더 나죠. 그러니까 아 그래? 응. 음. 저희밖에 자른 거. 이게 잘못됐네. 그래, 그래. 이거, 이거 작업 누가 했냐? 그럼 여기 끝에 봐, 기선아, 요 여기다 갖다 대 봐봐. 그거를. 이거를? 자른 거를? 아 맞네. 어그러네여긴 맞네. 이쪽이 맞네. 그렇지.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. 거리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원래 가운데를부터 걸어야 된대. 근데 너무 가운데다 걸면은 사실. 너무... 스케치인데 진하고 예전에 먹 o m e t 어 i n 그 you are little. 얘기 m e t h i n g w h 야 t i 서핑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도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의 능력치가 이 <웃음> <미툴 아이딜까지 웃음> <넣어버리는 거. 웃음>